무슨 일이야? 아이 뭐가 이렇게 신났을까 우리 딸? 제가 엄청, 엄청 재밌는 걸 찾았어요! 어 뭔데 뭔데 뭔데? 이거 봐 이거 봐요 요즘 너튜브에서 유행하는 건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임이에요! 사이코패스 테스트? 사이코패스라면 살인마 말하는 건가? 야, 요루루! 하이패스는 없음? <웃음> 재미 진짜 한 개도 없거든! <웃음> 엄마, 아빠, 오빠! 저희 한번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봐요! 야, 재밌겠다! 완전 <웃음> 재밌을 것 같으면서도 무서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만약 사이코패스가 있으면 어쩌죠? 그러면 너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이, 내 생각인데 요루루는 사이코패스야! 아, 뭐래! <웃음> 아이 네 얼굴만 봐도 넌딱 살인자야 진짜 죽어볼래? 이거 봐! 자기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전원 막 뱉는 독사 같은 저충동아리 <웃음> 오! 사이코패스가 난 맞다고 봐! 그조 봐! 아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 그러면 휴대폰으로 각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볼까? 각자 방에서 해요 응? 음? 그럼 왜? 같이 하면 이런 거 원래 집중 안 돼요 이런 건 시험 보듯이 컨닝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야 된다고요 음 그럼 그럴까? 네자 그러면은 나는 거실에서 할게 각자 조용한 데서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보자고 내 방에서 해야지 여보도 올라가 컨닝하려고 <웃음> Few minutes later. 자,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시작해볼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라고? 이게 요즘 유행한다는 그 요루루가 추천하는 사이코패스 테스트인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보자. 사이코패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동공의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눈만 따라가 주세요. 눈으로 따라가고 시험 시작 아나사이코패스면 어떡하지? 당신은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요 nope. 친구랑 어떤 존재일까요?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어떻게 되시나요? 멜로 좋아합니다 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람이 제일 무섭죠 길이던 강아지 죽었을 때 어떤 게? 너무 슬프죠 당신이 가진 최고의 매력은? 타고난 외모? 누군가 어둠을 쳐 놓고 어 40대 공부 잘하는 철수 마음속에서 참아낸다 0%? 어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제1시험이 끝났습니다 제2의 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행복, 슬픔, 군복 웃고 있는데? 행복 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화난 것 같은데? 기쁨, 슬픔, 따분 음... 따분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너 화났는데 이건 화났는데? 슬픔, 슬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추측해보세요 어? 약간 어, 어 표정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슬픔, 당황, 고통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얼굴이 빨간 거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아 제2시험이 의 끝났습니다 제3시험을 보기 위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험 시작 소리를 듣고 어떤 기분인지 알려주세요 돈? 돈땅땅 행복한데? 돈이 이렇게 많돈 <웃음> 소리를 들으니까 행복해요 음돈 있으면 좋지 소리 드고 어떤 기분? <웃음> 무서운데? 여자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웃고 있는 기분이랄까? 이거는 공포야 어 숨소리 같은데? 소름 돋는데? 내 귓가에다가 누가 이렇게 숨소리를 내고 있는 느낌 소름 돋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더욱 정확한 테스트를 위하여 3D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준비가 시작되셨다면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시작 앞에 뭐언가 지났습니다 무엇일까요? 귀신 아닐까?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귀신이 생각나서 난잘못 돌아다닌 귀신 결과보기 정상! 어 다행이다! 아나 어, 사이코패스 어? 꽤 높네요? 사이코패스 수치가 26에서 50 지극히 정상이시네요 크게 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 다행이잖아 난 사이코패스일까봐 걱정했잖아 자, 이번에는, 사이코패스 테스트 모음에서 특이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 와... 외계인 모드. 뭐야? 외계인이, 랄랄랄랄랄라라라라라뭐라라라라라라라뭐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뭐라뭐라라 롤롤롤롤롤야 발음 똑바로 해봐. 너는 사이코패스야? 아니. 좋아, 풀어주지. 고마워. 당신은 외계인으로 거짓 테스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뭐야? <웃음> 슈 뭐야? 난 역시나 정상이잖아? 후. 그나저나 우리 가족들은 테스 다있을려나 모르겠네? 여보! 여보 여보 어? 어. 사이코패스 출지 100% 여보. 난 사이코패스가 나왔네요. 어? 어? 어? 어? 어? 미아야. <웃음> 으아, 으아, 아빠저도 저거 아 으아, 으나으어요아 으아, 으아, 으아, 으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들이 나 빼고 다 사이코패스라고? 이거 풀 안에서 한 집에 살 수는 있겠어? 어... <웃음> 아빠가 완전 속은 거 같지? 뭘까 <웃음> <웃음> 네? 완전 성공이야! 휴대폰에 사이코패스 나왔다는 이미지 띄우니까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을 치던데요? <웃음> 아, 우리 그이도 참 귀엽다니까. 근데 리아야 우리 둘이 몰래 카메라 하자니까 요루루한테도 같이 몰래 카메라 하자고 했니? 에? 아니요. 저희 둘이 하자고 했잖아요. 어? 어? 요루루도 사이코패스 나온 거 같던데. 에? 뭐야? 이 테스트 정확하네. <웃음> <웃음> <웃음> 미안, 미안, 미안. <웃음>